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과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절실한 기대 또한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구조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원래 사용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기업들은 재무적 위기로 인해서 조직인원을 감축 또는 퇴출시켜버리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매각하거나 또는 폐쇄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려는 그런 의도에 사용된 이 용어였습니다. 김종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선언의 다름아닙니다. 기업조직이 아닌 정치적 조직의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부에서 그만큼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가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늘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그의 강력한 워딩과 빠른 판단력, 단호한 결단, 이런 것들은 죽어가는 정당들을 살려내서 두 번씩이나 정권 탄생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 지도부로서는 절치부심의 결정이 아닐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김종인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자신을 킹메이커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선은 실패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주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70년대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50세 전후에 젊은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그런 보관인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고 1930년대 이상의 대공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는 경제를 아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후보, 경제를 아는 후보를 키워서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안정감을 줄 후보를 제시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세대가 바로 3040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고 김종인 자신이 이 후보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시효는 끝나버렸다고 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홍준표나 유승민 등 잠재적 야당 대권 주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두 사람의 반발을 김정인 대표가 어떻게 잠재우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대목은 이념의 설계를 하겠다는 포부인데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보이지 않는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사실 나쁘게 표현하자면 보수꼴통응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유권자들이 통합당을 늙은 정당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김종인은 더 이상의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 속뜻을 제가 추론해 보자면 김종인의 시각으로는 통합당이 너무 우측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당을 좀 가운데로 끌고 와서 약간은 좌로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통합당의 이미지를 황골탈퇴의 수준으로까지 바꾸겠다는 속 뜻이 읽혀지는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며 앞으로 이 부분도 중요한 김종인 표 개혁의 목표로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대통령들의 잘못에 대한 유감을 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합당의 뿌리인 이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현재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당이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표명해야만 국민이 납득한다는 것이 김종인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 또는 직접적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뇌리에 그대로 박혀있는 전직 대통령 문제를 외면하고 보수만 집결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니까 선거 때마다 외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측 모두가 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표심에서 좌도 우도 아니고 여도 야도 아닌 중도 입장을 취하는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어려운 세대에 대한 배려 문제입니다. 통합당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이것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강 전책도 손을 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한 당이 조금은 좌측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과 이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대위 구성 문제인데 원회에서 3040세대 두세 명을 영입하고 현역 의원도 초재선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면서 미래 세대 중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당으로 영입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만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통합 민주당은 사실상 103석의 의석으로는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식물 야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미래통합당으로서 뼈를 깎는 자기 비판과 구조조정을 해야만 살수 있다는 상황인식 하에서 선택한 김종인 카드는 사실상 유승민계 의원들이나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내 반발 세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김종인 선택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사회하고말것 같다는 절실한 위기감이 담긴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특유의 추진력 강력한 무게가 실리는 그의 언어구사력 개혁을 위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사심을 갖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어 보이는 이 강인함 이런 것은 아직도 미래통합당에게 애정을 갖고 있거나 최소한 자유 우파로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과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절실한 기대에 또한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우파 유튜버들이나 많은 구독자를 가진 우파 채널 운영자들도 일단 김종인의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